네, 이번 시간은 상황 생전 신호 반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어요. 기출문제 5-14번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 기출문제 5-14번에 있는 문제의 내용이 2021년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생리학 A형 16번과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풀수 있으면 이거 풀수 있어야 되고, 이거 풀수 있으면 이거 풀어야 되고, 그쵸? 렇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단 반응이 있어요. 인체는 반응이 다양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양하니까 이 상황에 대처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반응이 존재한다. 그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호가 있어야 한다. 신호가 반응을 유발하니까 신호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경 그 다음에 호르몬, 네, 내분비 물질이에요. 신경은 신호는 빠르지만,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에요. 어, 호르몬은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는 조금 느린 반면에 효과가 지속적이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다 공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그러면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 있네요 여기 혈장량 조절이라고 혈장량을 조절해야 된대요 혈장량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딱 나오면 혈장량이 너무 많아서 혈장량 조절한다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알도스테론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은 혈장량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음. 혈장량을 조절해야 된다? 왜 조절해야 돼요? 수분이 손실되고 있다. 예. 수분 손실이 왜 일어나죠? 요거는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일 거예요. 땀이. 그렇죠. 땀이 왜 많이 나죠? 땀은 운동을 할때 땀이 나는데 운동 강도가 높아야 돼요. 가벼운 운동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걷고 있는데 땀이 나나? 땀이 나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온 환경에 해야 돼열 부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땀이 나지만 일반적으로 추운데 가볍게 걷는다고 땀이 나진 않잖아요. 그러나 조금 춥더라도 운동 강도가 높으면 땀이 나요. 그러면 수분 손실 생겨요. 그럼 혈장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다 부합해야만 결국 혈장량을 조절하기 위한 반응이 일어난다. 혈장량을 조절하기 위한 반응을 유발하는 신호가 지금 수분이 손실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장량이 줄어드니까 압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장량 조절해야 된다라는 신호가 가동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동되냐면 이미 다 공부했어요. RAA. 이게 예. 뭐냐면 레닌, 안조테신, 알도스테론. 그러면 그러면 일단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알면 답은 끝나지만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른다고 라 해도 보세요. 혈장량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수분이 손실되는 상황을 막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분을 재흡수해야죠. 재흡수. 흡수를 해야죠. 나가는 걸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을 재흡수한다는 거는 결국 소듐, 나트륨 요거를 흡수하면 삼투압으로 인해서 물이 딸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물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재흡수해야 물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재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RAA가 가동되지만 가동된 결과 나트륨이 재흡수되고 그러므로 수분이 재흡수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RAA가 왜 들어간다고요? 수분이 손실되니까 수분이 왜 손실됐다고요? 땀이 나니까 땀은 왜 난다고요? 운동 강도 있게 하고 고온환경이니까. 근데 여기 4번 보세요. 보이세요? 열 부화가 없는 가벼운 운동이래요. 운동도 가볍고 열 부화도 없대요. 그럼 땀안 나겠네. 그럼 손, 손, 수분 손실 없겠네. 그럼 RAA 가동될 필요 없겠네. 레닌 활성화 알도스테론 분비변화가 크지 않다 요거는 맞는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거고 나트륨 재흡수를 억제하면 되겠어요 나트륨을 재흡수하지 않으면 물이 빨려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수분손실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도스테론 요런거 잘 몰라도 몰라도 문제는 풀린다 라는거예요 기출문제 5-14번은 결국에는 그러면 알도스테론 어디서 분비되냐 라는 얘기예요 알도스테론 요거 부신피질이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 분비됐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나트륨을 재흡수한다니까 왜? 재흡수한다니까 물을 <웃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수분 손실 완화된다니까 이거 왜 들어간다고요? 고운 환경 운동 강도 높으니까 땀이 나니까 혈장염 조절 필요하니까 이게 뺑뺑뺑 도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예. 자. 기출문제 5-14를 해결하면서 21년 건강운동관리서 16번까지 한번 해결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